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LHTV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하여 집 이야기로 거실을 가족의 행복과 단란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보자입니다. 저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그리고 상가주택 등집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지난 영상에서는 아파트가 상막한 생활을 더 조장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하여 모든 면에서 훨씬 풍족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행복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상막한 삶을 살면서 심지어는 존속살인 사건까지 빈번해지는 등 살벌하기까지 한데 이렇게 된 데는 건축도 큰 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프라이버시 즉 독립성만을 강조한 아파트가 그러니까 아파트 입구의 경비와 울타리로 둘러쳐진 아파트 단지는 이웃 동네와 교류를 거부하고 있고 현관문만 닫아버리면 이웃집과는 완전히 단절되어 오가지도 않고 가족끼리도 각자 자기 방에 틀어박혀 가족들이나 형제들끼리도 소통할 기회를 방해하는 데 일조를 한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이같이 각박하게 살아가는 데는 지나치게 자신만 생각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이웃을 배려하거나 협력하지 못한 탓인데 이 모든 것은 이웃과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이 사는 가족 간에도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로 과거에는 온 가족이 방 하나인 단칸방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다 보니 오히려 부모에 대한 효도하는 마음도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며 잘도 살았는데 바로 이러한 점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온 가족이 다 함께 할수 있는 공간인 거실을 잘 활용해 보자는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거실을 잘 활용해 보자는 것은 아파트의 경우에 사람이 살아가는 극히 최소한의 기능인 먹고 자고 배설하는 기능만을 해결하는 주방, 침실, 화장실 외에 집의 중심에 가장 넓게 차지하고 있는 이 거실을 지금과 같이 텔레비 방으로만 사용할 일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라도 다른 차원으로 활용해보자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최근 코로나 사태를 치리면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으로 직장과 학교에 갈수 없다 보니 온 가족이 온종일 집에만 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좁고 답답한 아파트에서 특별히 할 일도 없다는 것과 이로 인해서 심지어 부부간의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자녀들이 층간소음을 더 많이 유발하여 이웃관이도 문제가 생겼다는 점에서 그나마 아파트라는 집에서 다양한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거실을 잘 활용해 보자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녀교육과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런 것인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 가족과 특히 형제들 간의 많은 꿈과 추억 그리고 정서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뜻에서 거실을 다음과 제대로까지 방법으로 바꿔보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거실은 무엇을 하는 공간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거실 즉, 리빙룸은 집의 중심이 되는 공간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단란하게 대화를 하고 여가를 즐기라고 만들어진 공간으로 거실은 가족 생활과 함께 접객을 하는 손님방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육아, 가사노동, 음악 감상, 독서 등의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는 그야말로 다목적인 공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거실은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화목과 단란을 가꾸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거실인가 테레비인가라는 방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집의 중심 공간이고 가족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 거실이라는 친구가 언제부턴가 제 역할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음악 감상이나 특히 독서 같은 것은 상상도 못하고 오히려 가족간의 대화와 소통을 방해하여 가족관계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테레비 때문인 것이죠. 가족생활의 중심이 되라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가장 넓고 편하게 거실이라는 큰 방을 만들어줬더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극장인 줄 아는지 거실의 가장 좋은 위치에 그 텔레비전이라는 놈이 좌정을 하는 바람에 아예 집구조나 설계까지 좌지우지할 정도로 된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로는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구조라고 하는 점인데 아파트나 집을 설계하다 보면 여러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테레비를 신주 모시듯 하는 요즘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특히 거실은 집의 중심이기 때문에 거실의 위치를 어디로 어떻게 어떤 크기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거실은 또 테레비를 놓는 위치에 따라서 거실의 구조를 달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형 테레비가 일반화되면서 시청거리나 음향까지 고려하여 테레비가 좌정할 아트월이라는 벽의 길이도 확보해줘야만 하고 여기에 따라서 거실의 위치나 크기, 거실창의 위치나 크기에 영향을 주며 다른 방들의 동선과 출입구 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족 중심 공간으로서 거실을 계획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테레비를 위한 테레비에 의한 거실을 설계하는 것으로 그 거실에 따라 아파트나 집의 평면 설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전등을 비롯한 통신, 전화 등 모든 설비도 몽땅 이 테레비만을 위하여 설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테레비를 고려한 거실과 주방설계가 완성되면 인테리어와 전기공사도 이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가구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테레비를 위한 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실의 정중앙 가장 좋은 위치에 테레비를 정성을 다하여 모시고 다음으로는 장식장 책장도 테레비에 어울리게 배치하며 화분도 테레비에 맞게 갖다 놓는 것이죠 다음 네 번째로는 텔레비전이 가족인가 라고 하는 점인데 바로 이테레비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텔레비전은 얼마나 재미있고 유물상자인지 모두가 이 텔레비전에 빠져서 정신이 없습니다 손님이 와도 육아를 하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더욱이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느라고 가족끼리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아니 텔레비를 보느라 말할 여유가 없고 모두들 텔레비를 보느라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가족끼리는 웃지 않아도 텔레비를 보고는 웃고 깔깔대기도 하고 박장대소를 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때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언제 가족들을 보고 박장 대소를 해본 적이 있으며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려준 적이 있습니까? 일본과 국가대표 선수들의 축구 중계라도 있는 날이면 온 가족이 난리가 나죠. 응원하느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때만 가족이 하나가 되는데 그런 걸 보면 텔레비가 가족보다 훨씬 나은 게 분명합니다. 다음으로는 텔레비전을 거실에서 없애자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거실이 거실의 역할 중 테레비와 함께 할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음악 감상을 하거나 책을 읽을 때인 것이죠. 아무리 테레비라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도 조용히 음악을 감상하는 것과 책을 읽어야 하는 동안 만큼은 그 테레비와 함께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거실에서 테레비를 치워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각성한 사람들로 바보상자이고 가족간의 대화의 장애가 되는 이 테레비를 거실에서 아주 퇴출시켜버린 사람들인 것이죠. 소통의 장애가 되는 테레비를 거실에서 완전히 치워버리고 이 거실을 음악감상이나 독서하는 공간 또는 다목적실로 만들어서 가족끼리 음악을 듣고 책을 읽으며 토론도 하고 대화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예 없애버린 것이죠. 바로 거실을 거실답게 만든 사람들로 거실을 거실답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이고 아주 바람직한 일인 것이죠 다음으로는 여섯 번째로 소파를 없애고 테이블을 놓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테레비와 함께 가족들 간의 대화와 소통을 방해하는 것이 거실에 놓여있는 바로 이 소파입니다 그것은 소파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원래 소파라는 것이 대화 상대자와 마주 보면서 차나 과일을 먹으며 편한 자세로 대화하라고 만든 물건인데 대부분 거실에 놓여 있는 소파라는 놈은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가족끼리 거실에 나와 소파에 걸터 앉아도 가족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을 마주 보고 앉게 되는 것이죠 아니 서로 마주 보고 앉아도 가족끼리 말을 하지 않는데 서로 얼굴을 보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켜게 되고 어쩌다 말을 하더라도 텔레비를 보면서 대화를 하니 그게 어디 제대로 된 대화를 하는 것입니까? 거실에 놓는 소파란 가족끼리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만 하는 것이고 텔레비가 없던 시절 거실에 놓는 소파는 차나 과일을 놓을 수 있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는 모양이었습니다 모름지기 소파란 이렇게 놓여져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야 소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방의 소파도 이런 자세이고 상담실의 소파도 사장님이나 회장님실의 소파도 이런 자세입니다 대화를 위한 소파는 바로 이런 자세해야 하는 법인데 그렇지 가 않으니 텔레비가 정적 바라봐야 할 가족인 셈이고 텔레비가 가족의 대화 상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소파를 치워버리고 탁자나 테이블을 놓고 마주보고 앉아 책을 보거나 놀이를 하거나 대화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실에서 소파를 치우고 테이블만 놓아도 자연스럽게 가족들끼리 함께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거실을 바꿔보자는 라 것에 대해서 이 6번까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거실은 무엇을 하는 공간인가? 두번째로는 거실인가 텔레비방인가 세번째로는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구조 네번째로 텔레비전이 가족인가에 대해서 또 다섯번째로 텔레비전을 거실에서 없애자 또 여섯번째로는 소파를 없애고 테이블을 놓자 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에,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시, 에,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나머지 이 사항들은 몇개안 되는 것 같지만 거실의 구조를 바꿔 보자는 것이나 거실이나 집의 구조를 바꿔서 사용하는 사례는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아무쪼록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혹시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